오 운영하는 문화사입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생물학과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은 되게 의아하실 텐데 음, 박사후 연구원이면 박사를 마친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석사를 자퇴했다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맞아요. 저는 석사를 실제로 자퇴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한 10년쯤 가까이 된것 같아요, 거뭐 그게 이제 제가 자퇴했던 게 2013년 7월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원을 자퇴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분명히 좋아해서 석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그 공부하고 가 싶어서 석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한 학기를 다니고 어, 한 학기를 휴학했어요. 그래서 가학기 을 휴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이제 봄에 학교 등록해서 이제 좀 다니다가 이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다니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을 결국은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집에서 난리 났죠. 공부를 갑자기 잘 하고 있던 애가 결국 이제 한두 번, 4월 치던 이제 공부를 안 하겠다. 갑자기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때 너가 충분히 잘못한 것 같다 <웃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그냥 교정대 싹싹 빌고 그냥 두번 다시 안 그러겠다 하고 그냥 이제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고 그때 당시 제 여자친구였던 그분은 아무런 제 지금 뭐 아내이긴 한데 <웃음>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제 그때 당시 여자친구인 그분이. 제가 이제 너무 이제 학부생 때 공부만 하니까 제가 이제 어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다. 너가 이제 공부만 한다고 돈을 벌어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너가 이제 그런 조직 생활에서 적응을 못해서 너가 그렇게 대학원을 자퇴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라도 더 있으면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기에딱 하루만 더 있으면 아 정말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그걸 그만뒀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과학이고 한때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제가 석사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서 시작했던 과학을 그렇게 이제 제가 석사를 자퇴를 하면서 그만두니까 좀그 과학이 너무 미워졌어요 그 과학이라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던 걸 갑자기 싫어하게 됐으니까 한동안 사실 제가 뭘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뭐 거의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진짜 저도 원래 지금도 뭐 술을 그렇게 좀 즐기는 편이긴 하지만 그때는 진짜 거의 동네 친구들하고 하루가 멀다고 술을 마신 것 같아요 거의 한 100일 연속으로 술을 마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방황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제가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가 자퇴를 했던 그 이유가 정말 제가 노력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 능력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열정이 부족했나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제가 정말 그게 부족해서 대학원을 그만뒀던 거지. 왜냐면은 제가 그 당시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2년, 2013년에 대학원 자퇴에 대한 글을 찾아보면. 대부분 그랬어요 그냥 뭐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뭐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지는 뭐 너가 아직까지 사회생활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글 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블로그들 모든 글은 다 그랬어요 뭐 지금도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글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학생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했고 인성이 부족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다른 데를 한번 가봐야겠다 정말 이렇게 방황을 계속하고 이렇게 이렇게 페인으로 지낼 게 아니다 한번만 더 해보자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만 더 해보고 아니면 진짜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걸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플 시험을 쳤어요 그때 토플 이제 모의고사를 쳤는데 이게 토플 만점이 120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점수를 40점을 받은거예요 그 40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캐나다나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대학원을 가려고 하면 점수가 80점 이상 필요한데 저는 그거 반도 안넘예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도 없는데, 제가 저는 사실 그때 인맥도 없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캐나다, 미국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사실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방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인맥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정보도 없고 그런데 그 대학원을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잘못해서 진짜 내가 부족해서 그만뒀는지 한번 확인을 계속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 준비를 제가 혼자 했어요 제가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이력서 쓰는 법부터 시작해서 면접 보는 법 그 다음에 대학교 이제 교수들한테 실제로 뭐 컨택이라고 그러죠 그 연락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온갖 정보를 제가 혼자 다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석사과정을 캐나다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 석사과정을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같은 연구실에서 박사까지 하게 됐고 그 박사과정을 제가 올해 5월에 마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토론토 대학교에서 지금 박사후 과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제가 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그게 단순히 뭐 대학원을 자퇴하고 난 뒤에 대학원을 재입학해서 제가 다시 연구원이 된 그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학원 자퇴하고 난 뒤에 제가 지난 10년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석사 자퇴하고 박사후 연구원이 되기 10년까지 제가 배운 게 뭔지 그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뭘 해도 괜찮아요 진짜 그게 남들한테 피해주는 게 아니면 진짜 뭐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뭐 부모님 기대 어긋날 것 같다 뭐 주변 시선이 어떨 것 같다 나를 무시할 것 같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사는 내인생이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생각했을 때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불쌍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저도 저도 느낀 거지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불쌍하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렸을 때 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불쌍하고 울면은 이렇게 엄마 아빠나 와서 이렇게 우리를 봐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만들면 남들이 나를 조금 더 봐줄까 봐.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나를 조금 더 존중해 주지 않을까, 나를 조금 더 쳐다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쌍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그런데 불쌍하게 만들면 아무도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보, 여러분들도 친구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아주 즐겁고 긍정적이고 유쾌하고 항상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사는 친구가 있고 한 명은 맨날 만나면 그냥 시시콜콜 불평, 불만의 인생이 왜 이리 힘드냐 우울한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불쌍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누구랑 뭘울리고 싶으세요 그 불쌍하게 만드는 그 친구랑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정말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누구나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앞으로 딱한발자국만더가면돼 정말 그게 진짜 힘들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를 하게 많이 되는데 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거기에서 딱한 발자국만 더 가면 돼요. 그한 발자국만 더 가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룰 수 있는 그딱한 발자국만 더 가면 돼요. 그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그세 가지였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인맥 지연 없이 대학원을 준비할 때, 뭐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이메일을 거의 이0 통을 보냈어요. 교수들 오십 명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 다짜고짜 아니에요. 이메일을 보내니까 이제 이메일 답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메일을 이제 오십 통씩 사주고,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을 진짜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었는데, 정말 때려치실 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나는 그냥 진짜 열정이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하고 인성도 안 되는 놈인가 보다 하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왠지 한번더 하면은 왠지 뭔가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지막이라는 그 생각 진짜 한 번만 더 진짜, 진짜 마지막 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석사로 갔고 그 다음에 제가 토론토 대학교에 올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였고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제 이제 대학원 자퇴하고 난 뒤에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하고 대화했던 거 경험을 통해서 그런 대학원을 자퇴하고 난 뒤에 겪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에피소드들 아니면 또 이제 대학원 생활하면서 일정적으로 걷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험이 잘안 된다 왜 나는 항상 결과가 반대로 나올까 논문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뭐 논문은 먹는 건가 뭐 집어 던지는 건가 뭐 내지는 아 지도교수님이랑 대화했는데 지도교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거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이제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특히 뭐제 비디오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내용을 조금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는게 있으면 제그 블로그 댓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신 비디오가 도움이 됐다 그리고 정말 재밌었다 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만날게요 다음에 봐요